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아무래던 2020년을 요약해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죠. 현재까지도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 코로나. 아무락기 짝이 없는 이 질병을 제외한 단어를 떠올려보라고 한다면 저는 동물의 숲과 닌텐도 스위치가 떠오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시기에 마침 출시한 동물의 숲은 콘솔의 볼모지라 불리는 한국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에서 정발한지 3년이 지난 닌텐도 스위치가 갑작스럽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으며 동물의 숲 에디션은 몇십 몇백명이 줄을 설 만큼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은 친정부시로 지속기도 하였죠 뭐야 아직도 비싸네 이런 초흥행에 힘입어 닌텐도는 무려 18조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81% 순이익 85% 증가 등 거의 2배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흥행가도의 중심인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 판매량 또한 어마무시한데요 8세대 게임기기로 대표되는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닌텐도 스위치 3가지의 기종에서 1 천만장 이상 판매된 게임을 살펴보면 이와 같지만 서드파티 게임들을 제외한 퍼스트 파티 게임들만 분류해서 살펴보면 플레이스테이션4는 5개인데 반해 닌텐도는 무려 11개의 게임이 천만장 이상 판매되었죠 뿐만 아니라 각각 게임들의 판매량도 어마우시한데요 현재까지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GTA5로 총 2천만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GTA5는 전 플랫폼에 출시된 게임이니 이를 제외한다면 플레이스테이션4 독점작 중에서는 언차티드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이 1,600만장으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죠 이에 반해 닌텐도는 무려 3천만장이라는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달성한 게임이 무려 2개 2천만장 이상이 판매된 게임은 무려 6개나 되는 등 동세대 기기 게임들에 비해 압도적인 판매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닌텐도가 어마무시한 실적을 거느릴 수 있는 건그 질병으로 인한 게임업계 호황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계 자체가 가진 매력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이 가정용 기기로 출시되었지만 휴대가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집에 시 g 탱크마냥 한번 박아놓고 거의 이동할 일이 없는 두 기기와는 달리 언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친구 지인 가족들과 같이 게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다양한 연령층을 노린 게임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도 닌텐도의 강력한 셀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두 기기 모두 쟁쟁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이지만 아직까진 특정 연령층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지배적입니다 두 기기가 연령층을 넓히기 위해 여러가지 게임을 제작한다고 한들 아무래도 주력으로 미는 게임들은 소위 말하는 거칠고 거대한 남자다운 게임들이죠 하지만 닌텐도는 마리오부터 시작해서 포켓몬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닌텐도가 몇십년동안 쌓아 놓은 거대한 ip는 성공보증수표죠 현재 엄청난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쿠키런킹덤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장에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스위치가 좋을지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좋을지 생각해보면 확 체감이 되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시하는 게임들 또한 본인들의 기기 특징을 강력하게 활용하여 오직 닌텐도 스위치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임들로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파워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질병 사태로 패션업계가 정상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을 때 몇몇 패션 브랜드들이 동물의 숲을 이용해서 패션쇼를 선보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게임업계와 패션업계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과 동시에 막대한 마케팅 효과까지 누렸던 걸 생각해보면 닌텐도가 가진 브랜드 파워가 어느정도인지 확 체감이 되죠 이런 기반으로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닌텐도의 주가는 닌텐도 DS로 창사 이래 최대 호환기를 겪었던 2007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여기에 매출액에선 소니에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영업이익은 소니의 2배에 달하며 동기간 대비 판매량은 닌텐도 스위치가 플레이스테이션4를 앞지르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만 해도 수치가 비슷했지만 2020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걸 보면 여러가지 맞물린 상황과 새롭게 출시한 작품들의 어마무시한 성공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현재 독점작들에 대한 개발비 부담으로 차츰 독점 노선을 하나둘씩 포기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강력한 독점의 힘을 톡톡하게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닌텐도 DS 시절의 최 전성기 이후 다시 한번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닌텐도 과연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떤 혁신을 더 보여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